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신나라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물건은요. 대전 반석동에 위치한 상가건물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가는 70억원입니다. 비교적 매매가 있는데요. 어, 어, 6000세대 대전 세종 거점도시 초역세권 상업지역 매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도인데요. 대전광역시 둔산동이고 여기 도안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위치는 이쪽 지족동에서 이쪽 반석동 위이 반석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하고 세종시 거점도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 세종시, 여기가 세종시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고, 어, 대전시,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세종시 들어간 지점, 음, 여기 반석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어, 이렇게 살펴보시면, 반석역 주변에, 에, 주위에 아파트 간지가 이렇게 어, 음, 입장이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반석역 기점으로 해서 요, 어두 줄, 하나, 둘 양쪽으로 이 반성로인데요. 반성로 사이에 두고 상업지역이 두 줄씩 양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주택 건물들이 준주, 한 줄이 되어있고 양쪽으로 상업장역만의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 단독주택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고 어, 건물들이 비교적 세련되고 멋지게 잘 정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가 어, 한의원 이런 병원들이 어, 어, 입점이 돼 있어서 어, 상권이 비교적 잘 발달된 도시고요. 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음, 시작된 지는 한 14, 5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교적 상권이 안정화 되어 있고 어, 주변에 아파트 배우지만 해도 9 어, 0 0세대에서약 만세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예, 중앙, 예, 분홍색 겸중 예, 이쪽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성역 2번 출구, 3번 출구, 뭐, 상업지역이 이렇게 형상되어 있고, 준주거 용지는, 어, 이렇게 한 줄씩, 어, 앞, 상업지역 뒤쪽으로 준주거 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어, 토지 용도를 보면 토지 예, 지역 내에 이제 어, 주택 지역이 있고요. 단독 주택지하고 준주거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 효용성 면에서는 상업용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 그 다음에 주거용지 이렇게 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제 공용 어, 주, 음. 공동주택용지인데 아파트용지, 예, 이렇게, 토지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초등학교가 주위에 초등학교, 어, 두 군데, 예, 있고요그 다음에 중학교, 음, 또, 예, 이쪽 밑에 쪽으로 고등학교가 이렇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다시, 예, 예, 예, 예 건물, 사진인데, 어, 건물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예, 상업지역 내에 들어서 있는데, 요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반성역에서 약 뭐, 음, 2, 3분, 예, 1, 2분 거리에 예, 위치해 있구요. 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예, 위치에 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물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현재 70억인데요 어, 대지가 173평입니다 네. 건축면적은 118.67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바닥면적을 보시면 되겠어요 건축면적이라고 하면 은그 다음에 중공년도는 어, 2005년 10월에 중공이 되있고약 14년 15년 정도 어, 연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하고 승강기인데요. 기계식 34대, 그 다음에 자주식 1대, 총 35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승강기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음, 대출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어, 29억 2,500만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현재 대출 이율은 약 3. 어 7% 3.7% 대1금융에서어 어, 대출을 받고 계시는데요. 어, 대출 이율로 약한 900만 원 어, 900만 원 지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합계를 예, 보시면은 어2000 현재 기준으로 해서 2,450만 원입니다. 현재 3층하고 어 8층이 공실입니다. 3층하고 8층. 예. 8층이 공실이고요. 어이왜공실있냐면은 기존에 2층부터 10층까지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어, 요양병원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다른 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다차 있고 3층하고 8층만 현재 입주자 모집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출 이후를 제외한 월 순수익입니다. 월 순수익 1,550만 원이고요. 어, 만약에 이제 3층하고 7, 음, 8층이 찬다고 했을 때, 어, 월 순수익은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어, 5.78%, 만세싱은 8.1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실 투자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32억. 만쇠시는 30억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시세분석인데요 토지공시지가를 토지 기준으로 해서 원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당 1131만9천원인데 공시지가로 평당 1131만9천원 여기다가 173평을 곱하면 땅값만 1 9억5 8 0 0만원 20억원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 이쪽은 상업지역 중,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세로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 대여금 현재 3층하고 8층이 공실인 상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증금 공실이 채워졌을 때는 1억 2천에 월 550만 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인천의 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점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글로서 쓰는 거는 좀, 음,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하 1층, 지하 1층에, 문구점이 있습니다. 야, 예, 고중 한, 2억에 한 110만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고요. 어, 1층은, 뭐, 안경경부터 피자집, 그 다음에, 야, 일식지, 뭐 옷가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뭐, 170만원에서 260만원, 230만원, 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층은 단기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 한 350만원에 어, 들어와 있고, 2층도, 어, 미분들이 나가시면 새로운 입주자를, 네, 예,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층은 4층 5층은 채용 관리하고 이제 헬스클럽 네. pt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6층은 네. 예, 어, 의료기 회사하고 조만교회 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7층은 <웃음> 그 휴, 요양원 그러니까 누유자 시설입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층 공실이고 3층 공실 9층은 독서실이 들어와 있고 10층은 약 17평정도 18평정도 되는게 사무실 정말 사무실 을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시고 어, 요즘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동산 경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대신에 어, 어, 제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또 어, 옥석을 잘 가리셔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음, 아주 어, 좋은 찬스가 되리라고 어, 봅니다. 그러면 현장 사진을 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 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곳은요 유성구 반석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쪽 유성구 반석역 앞 반석사거리인데요 이쪽 주변에 어, 상가 건물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어, 앞 부분이 예, 반석역이고요 반석역에서 어, 이쪽 반석동 어, 바로 들어가는 이 상업지역, 네, 상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주변에 이 반성로를 가운데로 해서 주변에 상가 지역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상가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이쪽 도시 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약한 13, 14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어, 사람들 유동인구도 아주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데가 이제 반석 5단지, 에미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어, 주변에 약한 4천 세대에서, 어, 저쪽 지족동까지 하면 한만 세대 가까이 아파트 배우지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이쪽 반석역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어, 각종 국민은행부터 해가지고 어, 상가 건물, 학원가나 병원들이 즐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권도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있고요.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가시면 반석 7단지, 반석 어, 여기 보시는 데가 반석 5단지 아파트인데 예, 536세대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쭉 앞으로 들어가시면은 반석 7단지부터 이 어, 쪽으로 5단지 맞은편 쪽으로는 예, 반석 4단지, 7단지, 8단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우지역 안에도 큰 교회 어, 약 5,600세대 정도 밀집되어 있고 저 안쪽 아파트 세대까지 하면은. 어, 약한 8, 9천 세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석역 앞쪽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권도 안정화되어 있고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뒤로는 준주거지역이 한 블럭씩 이렇게 있고 그 뒤쪽으로는 단독주택지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웃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인데요 어, 앞쪽에 예, 보시는 예,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어, 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도 깔끔하고 어, 아주 어, 반듯하니 모양새도 좋습니다. 예, 보시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안경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도로변 양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업지역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이본 건물은 10층 건물이고요 현재 어, 2층부터 10층까지 요양병원으로 어, 이용하시다가 어, 돈을 많이 버시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서 어, 병원을 어, 개업하셨다고 해서 음, 다시 임대를 맞춰서 어, 헬스클럽부터 해가지고 어. 어, 노인중간보호센터 뭐 이렇게 해서 어, 또 독서실 이렇게 이제 입점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어, 공실이 약 2개 층이 있습니다 어, 3층하고 어, 8층이 공실이고 나머지는 다 입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은 해당 건물에는 임차인들이 좀 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어, 안에 참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어, 자세한 거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건물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외관 깔끔하고요. 네, 상권도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는 반성역 주변의 상가 건물. 매매가는 70억, 매매가 70억이 나와있고요. 대지가 어, 약... 에, 173평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은 어, 118평씩 음 올라가 있고요. 연면적은 음, 1108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매매가 75. 예.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어,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